아내가 씻고 있습니다. 뭔가 놀려줄만한 게 없을까 열심히 고민하다가 갑자기 뇌리에 선녀와 나무꾼이 스쳤습니다. 필터 써서 안에 킹받게 하기 네? 일단 씻고 있는 김만내가 앵글에 나오게 되면 그 순간 채널이 폭파되기 때문에 각도를 잘 맞춰 카메라를 세팅해두고 본격적으로 킹받게 해봅시다. 여기가 선녀들이 미역을 벗는다는 그 음물인가? 과연 수사승이말한 그대로구나 이, 이, 이, 이걸 가져가면 선녀들이 맞아. 나의 아내가 된다고? 미 목욕 즐기시길 바라니다 이걸로 끝내면 김한혜가 섭섭해할 것 같으니 엔젤로 빙의에서 연속으로 놀려주려 합니다 이름은 핸들 동생과 함께 처음 보는 숲을 헤매고 있다 길에 오면서 주슨 옷가지들을 하나씩 뿌리면서 새엄마를 따라가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표시를 해두면 집으로 다시 찾아올 때잘알수 있을 거야 네 갈게요 새엄마! 잠시 후 새엄마가 PC방에 떨궈놓고 갔나 봅니다 아저 뭐하는 거야? 팬티까지 가져가 마녀가 등장했습니다 어, 마, 마, 마녀. 마녀에게는 이렇게 카메라를 들으면은 아, 아, <웃음> 새엄마가 데려다준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가버렸네? <웃음> 괜찮아 아까 전에 흘려놓은 것들을 이용해서 집에 가보자 헉! 맙소사! <웃음> 마녀가 내가 놓고 간 옷가지들을 전부 빼앗아 가버렸잖아! 내 실수 야! 이씨! <웃음> 한산한 시간에 주차연습을 도와달라는 아내의 요청에 이거다 싶어 초딩 강사로 컨셉을 잡았습니다. 아왜 안맞아 이게? 이미 이쪽이 아니잖아요. 반대쪽으로 꺾어야죠. 아 진짜. 초등학생인 제가 해도 이거보단 더 잘할 것 같아요. 이안부 방법으로... 아니 제가 언제 입을 함부로 놀렸다 그래요 여기 앞이 협소한 주차공간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절대로 오늘 우리는 주차를 할 수가 없다고요 괜찮아 매조마 엄마가 주차를 못해가지고 아직 우리는 놀러갈 수가 없어 <웃음> <만족, 만족>, <웃음> 정신공격을 받고 쓰러져서 쉬고 있는 김하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줍시다 호외요호외 호해. 아니 자네 혼자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건가 지금 소문을 못 들은 거야 뭔데 또? 유튜브 100만회 노래 부르는 나그네께서 우리 마을을 방문해 주신다는 모양이야.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어서 가세요. 자, 이거 좀 들고 있어 봐. 아니 뭐야? 벌써 여기까지 내 소문이 퍼졌다고? 남들이 내 얼굴 을 알아채기 전에 빨리 이 마을에서 도망가야겠는걸? 도 어! 어! 쫄랭이 어, 어, 어, 어. 청년 아니에요, 얘가? 혹시 쫄랭이 청년 아니에요? 어, 그게 사람 잘못 부셨습니다. <웃음> 자, 이걸로 나좀 찍어 줘 봐. 뭔데? 사실 이런 말 해야 될지 많이 고민했지만 숨겨왔던 비밀을 아내에게 털어놓으려 합니다 나 사실 다른 이 생겼어 눌러봐 뭐야 자, <웃음> 아니, 왜 남자가 나오지? 내 사랑하는 그녀야 인사해 그녀야? 응남장인건 알아? 어? 남자인 건 알아? 응? 뭐야 이 새끼 <웃음> 이건 상당히 실패했네요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작당모일를 하는 두 악당 엄마 떨리는 거야 회의를 끝마친 두 악당이 향한 곳은 예 콩쥐야 예 콩쥐야 당연히 엄마 놀리러 왔습니다 응. 청소하라 그랬다니 농대인 피우고 있으면 어떡하니 <웃음> 콩쥐야 <웃음>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화장실에서 뭔가 기척을 감지한 기만해 야너 밖에 있는 거다 안다 가라 <웃음> 빨간 유지 줄까 아 바람이 파랑이... 알고 보면 극한 직업인 아까나. 휴지 귀신입니다 무슨 일... 빨간 유지. 빨간 유지 빨간 유지 <웃음> <웃음> 오늘도 김계정은 행복합니다